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피라입니다. 제가 이사하고 나서 이 집에서 두 번째 찍는 ASMR인데요. 안녕 <목소리도> Someone. <laughs> 귀여야 달라진다 사람으로 태어나고자 산책이 싫어하고 무서워했어요 이 쇼키.